크로스맨이 돌아왔다. 크로스맨 시즌2 이재도, 오재현, 변준영, 박지후, 서명진, 두경미 경비의 최고의 가드들과 배치는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크로스맨입니다. 안녕 오늘 진행과 3주 역할을 맡은 크로스맨입니다. 축하해 주실 일이 하나 있거든요. 저기가 광고가 들어왔어요. 광고 네 자, 캠핑을 쉽게 이지 캠핑 늘어가는 캠핑 장비 난감하셨죠? 이지캠핑에서 보관, 배송, 회수까지 한 번에 뭔가 마음이 가벼운 캠핑? 신세계를 경험해보세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합니다 오늘 모실 선수는요 수비 스페셜리스트죠 과연 크로스맨은 KBL의 수비망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그두 번째 선수는 서울 SK나이츠의 오재현 선수입니다 <웃음> 자,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.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서울 SK 나이츠 오재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키가 몇이에요? 저 지금 87입니다. 맨발로 87. 크로스맨 보셨어요? 네, 봤습니다. 동호회분들이 하는 거 봤을 때 네. 정말 슛시다 들어가는 거 같아서 네. 오늘 진짜 전력으로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<웃음> 한몇점 정도로 막을 수 있을까요? 전력으로 하10대첫 판은 10대6으로 잡고 있고 10대 두 번째 판은 10대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아, 네. 제가 더두면 제가 이긴 건가요? 세 번째 판까지 가면 제가 진 걸로 저는 생각할 거여가지고 아, 첫 번째, 둘째 판에다 아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, 트레이닝 배우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나 뭐 인스타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우연찮게 뭐 동호회분들이랑 하는 걸 봐서 또 되게 재밌게 보고 그래서 즐겨보고 있었는데 또 저한테 좋은 제의가 와서 뭐 흔쾌히 하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락했던 것 같아요 부담되죠 저는 계속 저한테 전화서 좀 밑밥을 까시더라고요 계속 쉽게 이기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제가 알거든요 신중형을 아는데 되게 1대1 이런 거는 재간도 있게 하면서 되게 잘하는 걸 알고 는데 슛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그런 전화 통화 왔을 때좀더 긴장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체력이나 힘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1승 1패를 가더라도 3차전에 가면 제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1, 2차전에 힘을 많이 빼도록 제가 한번 악착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쉬는 시간에 보러 와주시는 만큼 또 제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 드리는 게 팬분들한테 좋은 그런 영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접 히다한기도하는것같 아서, 그 것도, 연 기도, 잘 나오지 않을까 무슨 일이야? 켜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. 응, <웃음> 응. 이겨내, 이겨내야 돼. 이 그래서... 막 네. 준비했는데... 네. 그 이러면? 죄송하 약간 이빨이가 열심 준비했는데 비안 했으면 게임다어을아가지고 정말 <웃음> 니다 아, 네네. 그렇게 말 너무 감사합니다. 했는데 아, 시 스페셜 스타 브룩스맨이 좀더 활약할 수 있었을 거대했는데좀 응. 아쉽습니다. 근데 이상호는 너무 멋있었 진짜 예고요 혹시 수비왕 고죠 선수입니다. 진짜 주니브리 정말 멋거 가지고. 진짜 너무 재밌게 봤고. 어제는 좀 수비가 너무 좋았어. 진짜 너무 아쉬운 경기 같아요. 다음에 꼭 이기면 좋겠어요. 응원하면 파이팅. 오. 아, 지금도 거, 거세요,